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에 집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쥐 크기가 한 2만 했는데 어, 쥐는 보통 예민하고 좀 조심성이 많은 동물인데 사람 셋이 거실에서 불 켜놓고 TV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겁도 없이 오히려 세 명이 놀랐어요. 그 쥐를 보고 <웃음>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날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여기 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깜짝 놀래서 지, 집주인이 중국인이거든요. 리얼리 하우 a 니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모르겠다. 쥐 있다 이만한 거 했더니 당장 전화해가지고 스코 같은 거 부른다고 이번 주 수요일 날그 기사가 온대요 11시에 와가지고 그뭐집안집 집 바깥 다 약을 친다곤 하는데 두 시간 동안 문여놓고 방을 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냄새가 심하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아마 일을 오래 못할것 같아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호주가 회계상 6월 말일날 6월 30일날이 마지막이고 7월달부터 새로운 회계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말정산 뭐 세금납부 이런거를 세금환급? 받는 세금 신고를 아무튼 해야 되는데 7월달 중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6월 19일부터 일을 해가지고 2주치를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애매한 게 2주라서 어디 회계사 같은데 찾아가기가 좀 못하고 직접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인터넷 검색해서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ATO랑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 전화라 하 그러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일날에 어차피 방도 비워야 되는데 세무서 같은 데 가서 직접 2주치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오지 사장님이 아재개그를 하더라고요 처음 저 면접 보셨을 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긴 했는데 어, 영어로 아재개그를 한걸 제가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뭐지? 이거 웃어야 되나?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지? 처음, 근데 처음에 영어를 잘 부르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이 얘가 아재 개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길래 저는 일단 영어를 보면은 일단 구글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고 대충 뛰어 맞춰서 일를 하거든요. 근데 아재 개그를 치니까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뭐지? 하고 한참 생각하고 이랬다가 설마 이건가 하고 좀 소, 소름이 좀 돋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 아직인가? 어,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블루투스 기기로부터 받는 데이터를 이제 바이트로 된 데이터를 이제 파싱을 해야 되거든요. 바이트 단위로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신호 강도, 배터리 잔량 온도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바이트 형식으로 받는데 그거를 설명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 밴드 필요해? 델 밴드 있죠. 너 밴드 필요해? 데이터가 물었어. 뭐 그러니까 바이트가 이제 물다 바이트로 설명하면서도 소름이 돋네요. 아재개그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는 거는 참 좋아요. 다만 너무 제가 가끔씩 이 일을 일 얘기를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터져나오는 아재개그로 제가 좀 곤란해하고 이제 뒤늦게 이해해서 좀 소름돋는 그런 게좀 있긴 한데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타지생활하는 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줘요. 만약에 제 음식을 잘못 먹고 뭐 탈이 났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걱정도 해주고 일도 물론 무급으로 주시는 거지만 <웃음> 말 하는 게 어차피 쉴 건데 아파서 쉴 건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따뜻하게 말을 해주면 이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특히나 아픈데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차마 집에다가는 말못 하고 집에다가 말하면 또 한국에서 엄청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설사를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죽을뻔했어요 뭘 먹고 그런건지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알아보고자 일단 지사제를 먹고 어제는 좀 괜찮아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먹은게 별다른게 없는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랑 같이 삼겹살 파티를 했었는데 집에서 두 분은 괜찮아요 나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은건 일단 뺐죠 그 제가 주로 라면을 많이 먹는데 어, 라면이 문제인가? 하고 뭐, 제가 라면을 또 이것저것 많이 넣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넣었어요 계란 넣고 치즈 넣고 파 넣고 양파 넣고 이, 이 얘기를 이제 같은 집에 있는 형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어, 뭐넌네 몸으로 디버깅을 하냐 아,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이거 먹고 아팠다고 예상되면 그걸 안 먹는데, 너는 왜 그걸 똑같이 먹냐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먹어보고, 만약에 또 배탈이 나면 지사제 있으니까 약 먹으면 되고, 치즈나 뭐가 문제인 것 같다 싶은 걸 이제 버리려고 했거든요. 버리거나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안 먹으려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걸 알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해외에 나갈 때 지사제는 꼭 챙기세요 효과 직방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호주 고 나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가 지금 두달 됐는데 영어 많이 들었냐 여자친구 생겼냐 뭐 이런 얘기? 아니 한국에서도 없었던 여자친구가 해외 나가면 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영어는 이제 두달 됐는데 그리고 제가 뭐 학원을 따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랑 생활하고 물론 오지인이랑 일을 하지만 거의 번역기로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외국에 왔다고 자동으로 영어가 느는 게 아닌데 제 한국에만 있었던 저희 지인과 가족들 저 혼자 지금 우리 가족들 중는 최초로 지금 해외에 나와있는건데 다들 해외생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죠 김치 못먹어서 어떡하냐 김치 사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인마트 사진을 싹 찍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랑 뭐가 달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를 좀 믿기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집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는 거죠. 얘가 진짜 밥은 제대로 먹나. 뭐,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으나, 이제, 확인을 제가 시켜드리려고 일일이 가서 사진 막다 찍고, 밥 먹는 거 찍고, 영상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랬죠. 그랬더니만, 또, 영어를, 이제, 해외만 나오면 자동으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영어가 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듯이 해외에서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해요 해외의 장점은 내가 공부한 걸 바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이제 물품 구매하는 영어를 준비를 했다 가서 물건을 한번 직접 사보는 거예요 영어로 세븐일레븐 있거든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 가서 일부러 말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뭐 보통 영수증 필요하냐? 뭐 얼마입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일 텐데 뭐 어느 날은 내 영수증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보고 어느 날은 아 영수증 필요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해 보고 봉투에 좀 담아 달라고 그러고 술 사러 가면 이제 그 여권 달라고 하는데 여권 보여주면 오 보기보다 젊은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아이 어,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실습하기는 굉장히 쉬운 곳이에요 다만 이제 집에만 박혀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집에만 박혀있으면 안 되죠 일단 나 나가, 무조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집에만.. 있, 며칠 있어봤는데 여기가 호준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랑 다를 게 없네요 블루투스는 처음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커넥트해서 데이터 받아와가지고 그 문서가 있어요. 이뭐몇 번째 바이트는 무슨 의미고 몇 바이트는 뭐 아니 온도계에서 온다고 치면 지금 온도계 하고 있는데 뭐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배터리 퍼센테이지, 세 번째는 뭐 와, 블루투스 신호 강도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제. 커넥트하고 데이터 받아오는 거다 하고 이제 파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이제 다 해놨는데 이제 파싱이 제일 크죠. 실제로 파싱해서 데이터 잘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온도계 했으면 이제 맥박 측정하는 거나 혈압 측정하는 거 이런 것 이제 연결 기본적인 이제 커넥트 다리를 딱 놨으니까 지나가는 이 받은 데이터를 이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작업 뭐 저는 굉장히 큰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스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은어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한 1년 넘을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지금 앱 개발 쪽은 저 혼자만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서버에 백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뚫는 게 아니라 온도계, 혈압, 뭐 맥박 요기 다양한 블루투스 의료용 블루투스 기기를 한 번에 다 커넥트해서 이것저것 데이터를 동시에 다 축적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싹한 방에 이제 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워홀이 한 사장님 밑에서 6개월밖에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이즈가 6개월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6개월 이상인 게 제가 풀타임이 아니라 지금 파트타임 주 20시간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있어요. 주 20시간 딱딱 딱 4시간 집중해서 빡 하고 그 뒤에는 나 4시간 동안 뭐 했다 보고 하고 그래 좋은 밤 보네 끝. 앞으로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으나 지금 사장님도 워홀 비자를 처음 받아본 거라고 하셔서 얼마나 IT 일손이 급하면 워홀 비자인 사람을 받겠습니까 저는 프리랜서 느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워홀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IT 쪽은 일자리가 많다는 거 다만 한국에서의 경력을 쳐주진 않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경력을 갖고 있으면 조금 손해를 보는 거고 저처럼 적당하게 애매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기본 시급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시급... 뭐월월 월 200? 250 이하를 받았다. 월급이 그러면 한번 와볼만 합니다. 오늘은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